왜 그래? 왜 그래? 왜그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니다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발목을 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옆을 그다는데 발목이. 비가 너무 부었어. 발이 힘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원래 잘안 다치거든요. 처음으로, 21살 처음으로 응급실을 갑니다. 어, 지금 축구해서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려서 씻고 병원으로 갈것 같습니다. 다들 다치지 마세요. 아마 뭐뼈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인대 늘어난 것 같은데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깁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다치지 맙시다. 빨리와 빨리와 누구야? 놀러가 지금? 자 안전벨트 안전벨트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어, 마스크 있어라! 좋아 좋아 또 이렇게 사람이 다쳐야 시내를 나가지 한번 그렇지 이게 얼마나 좋은 아, 일이야 이 옷은 팬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사실 팬한테 선물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단톡방에 누가 내가 딱 어쩌다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이옷 가질 사람? 이래가지고 심지어 디스 이즈네블 대신 이쁘다 네, 이쁘지 않아? 네, 힙합 이이야 마침 엄마가 보험을 응급실도 나오는 걸로 해놨대요 다행이네 병원 간 적도 거의 없는데 왜 그것까지 보험을 해놓으셨지? 그게 어머니야 엄마 그게 어머니인가? 맞지. 가서 뭘 먹지 근데 뭐안녕 맥도날드 갈까? 네, 맥도날드 좋지 어, 맥도날드 좋아? 왜냐면 내가 마침 맥도날드 만원 쿠폰을 선물 받았지 롱와 병이 되겠다 진짜 나 햄버거 시키고 남는 돈으로 다 사이드 시키자 뭐, 얼마 못 시키는데 내가 네 햄버거 만원짜 <웃음> 얼마 못 시키는데 햄버거 만 2천원짜리 먹으려 그래 하하아 <웃음> 너무 귀한데 짱이나 죽겠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샤워하는데 한발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앉아서 해야지 진짜 그냥 변기에 앉아서 와 염살이라니까 <웃음> 이 새끼 전나엄살임 사실 진짜 일도안 아픈 맥도날드 <웃음> 먹는 김에 오 어퍼? 어봐 어봐 어봐 어어 가는 거 너무 엉성해 같지 않아 진짜? 와서 이렇게 어퍼 가지고 제대로 아, 아, 아 <웃음> <웃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웃음> <웃음> 나 망했어. 발목 아예 나갔대. 발목 들어오래 빨리. 어떡해 결국 인대 늘어났대 아니 뼈는 이상 없대요? 음, 근데 뼈 이상 없는 게 다행이다 진짜 약은 그러면 약 그냥 주지 말라 했어 아 진짜? 어차피 진통제래 우약. 아 진통제? 진통제 이런 거라 그래서 그냥 뼈에 이상 없대요? 인대는 인대? 뼈는 그런 거 없을 데 <웃음>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맥도날드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브이로그냐면 맥도날드 먹으러 온 브이로그라고 <웃음> 그래 내일 4차씩 <다> 가 <웃음> 내일도, 일요일, 내일도 일요일이었어 오늘 왜? 피곤한데 왜? 오늘 오냐고맥도야 너무 먹고싶었어 <웃음> 아, <웃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맞아 도야 빵이 바요대아뭐 봐? 엄 가져와라 어? 알겠다 나폰아촬영생이가 <웃음> 어, 아, 고맙습니다. 아, 해줘. 옆에 계신 외국인분이 갑자기 소주를 주셨어요. 갑자기 안 나도 사랑하지 말라고 욕하십니다. 흠, <웃음> 뭐 하니? 뭐 <웃음>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웃음> 뭐,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햄버거햄버거너클로거업 하지? 거니아니아니아니 아니 클로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너 클로즈 아니거아니이아니거아니이 감치 3개씩 먹어줘야 됨. 아, 4개 집어버리 와, 몇 개야? 안 섞듭니다. 와, 코가 몇 개야? 응. 코는 한 개예요. 소는몇 개인데? 에이... 근데 오늘 진짜 확실히 하나 느낀 게 있어. 뼈는 진짜 웬만하면 안 부러지. 냥 <웃음> <웃음> <야> 맞아? 아 <웃음> 어, 느낌 좀 이상한데. 아이씨, 아 이번 <웃음> 좀 달라. 이번 좀 달라. 설마 <웃음> 감정이 없어요. <웃음> 쉽지 않아. 그... 나 그. ]TYieren. 아무튼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저는 안 다쳤어요. 오늘 맥도날 드 <웃음> <좀> 오늘 맥도날드 먹으러 오는 거고 그냥. 경험이 아, 저의 산봉이고.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오오 여러분. 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모잉